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선화증권론 제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14강도 제3장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하던 뒷면 약관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법률 중에서 어, 국제협약에 대해서 어,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뒷면 약관의 혈액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법률은 어, 선화증권 뒷면에 나와있는 운송약관을 해석하는 즉 해상운송법에 해당된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러한 국제협약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텔단 협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CMI 주도로 시작된 운시트라의 운송법 프로젝트에서 어, 이 협약이 제정이 되는데요. 어, 2001년 12월 초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에 발견된 이후 약 7년여의 기간 동안 운시트랄 운송법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서 2008년 12월 11일 제63차 유엔총회에서 국제해상물건 운송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 2009년 9월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서명식에서 어, 16개국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어, 현재 25개국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어, 20개국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서류를 어,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발효하게 되지만 어, 2020년 8월 20일 현재 5개국만 어, 가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협약 역시 어, 발효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송구간의 전체가 해상구간이거나 일부인 문전 운송계약하에서 송하인, 운송인, 수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통일된 그리고 현대적 법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로텔담 테 협약의 목적인데요. 어, 기존의 1924년 해이그위치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을 바탕 위에서 제정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국제협약이 컨테이너화의 발달, 단일 운송 계약에 의한 운전운송과 전자식 운송증권을 포함한 미래 해상운송 분야에서 발생해온 기술적 상업적 발달을 고려한 법적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협약의 근본적인 취지인데요. 어, 기존 협약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UN 포카본송 협약은 발효가 되지 않고 발효될 전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이것은 제외하고, 어, 결국 그 함부르크 규칙까지를 어,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테일담 협약은 어, 총 18개 장의 96개 조문이 굉장히 방대한 국제협약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구성은 어, 제1장부터 8장까지, 8장 그 다음 18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1장 총식은 제1조에서 4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의 정의, 전자문서의 문서성, 당사자 책임의 항변과 책임자의 적용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장 적용범위는 5조 내지 제7조까지의 규정인데요. 적용범위와 적용 배제 계약에 대해서 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제3장 전자운송기록은 제8조 내지 제10조까지의 규정인데 어, 전자운송기록의 효력과 사용 절차 유통운송증권과 전자운송기록의 대체 발행 인정,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장은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1조 내지 16조까지 7개 조문에, 6개 조문에 걸쳐 있습니다. 책임기간 운송물인도, 감망능력 주의 의무 등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 제5장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제 17조에서 23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멸실 훼손, 인도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또운송인의 면책사유가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제 6장 부가조항에 대해서는 제 24조 내지 제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항로 이탈과 갑판적 방문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 7장 송화인의 여의무에서는 제 27조 내지 제 34조에서 송화인의 의무를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송화인의 의무와 송화인의 책임으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8장 운송서류와 전자운송기록은 제35조에서 제4 5조까지 규정이 되어있는데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기록의 발행과 전자서명의 인증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제9장 물건의 인도는 제43조 내지 제49조까지 어, 규정이 되어있는데 운송물 인도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규정들을 여기서 두고 있고요 어, 제10장 관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 제50조 내지 제56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리권의 실행과 범위, 아랭서류나 기록에 따른 관리자의 권한 이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어, 제11장 권리이전에 대해서는 제57조 내지 제5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 유통운송증권 또는 기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진의 권리이전과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2장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제59조에서 제61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포장당 875SDR 중량 1kg당 3SDR을 책임함들로 한다는 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13장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규정은 제척기간 2년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어, 책임의 확, 그 운송인 책임의 확보에 대해서 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14장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제66조 내지 제7 4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 특정 국가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량 전기 화물 운송한 경우 전속 관을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어,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제15장 중재 합의에 대해서는 제75조 내지 제7 8조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 중재 합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여기다두고 있습니다. 또 제16장 계약조항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제79조내지 제8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 협약의 강행법규성과 대량전기화물운송을 경우 계약자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 여기에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제17장 협약 적용 베이지의 경우에는 82조내지 제8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 어, 해상운송수단이 아닌 타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과 운송에 대해서 협약의 적용을 제외하고 또 선주 책임 제한 적용, 승객과 수화물, 핵물질 손해 등의 협약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그 주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제18장은 Final Closed라고 해서 최종 조항인데 87조 내지 제96조까지 상당히 많은 점을 두고 있는데 협약의 발효 요건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고 어, 중요한 내용은 20번째 국가가 비주한 달이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 1일 발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총그 18장 96개 종인된 방대한 운송 규정인데요. 운송협약인데 어, 이 내용은 해상운송에 기반한 복합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현대화된 협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로텔담 협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성에 대해서는 로텔담 규칙은 기존의 국제운송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어, 내용의 보완과 함께 기존 협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어, 운송인의 책임이나 선하정권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던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과는 달리 운송계약법 전반에 대해서 어,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있고요1 8이장 96개조문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한국간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구간을 수반하는 복합운송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상운송협약이라고는 하지만 은 오늘날 해상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형태의 일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상 구간을 어, 기반으로 한 일종의 복합운송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기존의 국제협약과 비교해서 적용범위를 어,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책임원칙에 있어서는 선적 전 혹은 양육 후에 발생하는 소원에 대하여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을 있고요. 어, 다른 국제협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해상구간을 제외한 도로, 항공, 철도 등 각각의 운송구간에 대해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단일 운송협약을 로텔단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송화인과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델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화인과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가면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FIO계약, 대량전기화물운송계약 등 특수한 형태의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협약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운송의 협약적용의 을적용 예,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순수한 개품운송계약즉 부합계약 형태의 제품 운송 계약에 적용한다. 아, 이렇게 어,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협약 자체의 구조나 다른 단일 운송 협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매우 복잡성을 야기한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신설된 조항으로는 제3장의 전자 운송 기록, Electronic t r a n s p 규정과 전자 운송 증권이라고 보는 게더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선주협회에서 번역한 자료에는 전자운송 기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운송 기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9장의 운송물 인도, 또 제10장 처분권자의 권리, 제11장 권리의 양도 이러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는데 기존 국제협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어, 로텔덤 협약에서 어, 신설했다. 있습니다. 어, 제8장에서는 기존의 국제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무적인 문제점을 야기하였던 음성증권 및 전자 음성 기록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어, 제7장에서는 기존의 제3장, 제3장에서그 있고요. 제7장에서는 기존의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던 송하인의 어, 운송인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좀더 충실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어, 그 원칙인데요. 어, 해기와실 면책은 폐지하고 화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그 다음 운송인의 감옥능력주의는 항해 개시시 뿐만 아니라 항해 중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송화인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875SDR 및 중량당 3SDR 중큰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써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에 비해서는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해상 이행 당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운송인과 동일한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시말라야 조항에 따라 규칙상 운송인이 누리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독립계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좀더 충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비해서 어 좀 논리적이고, 어, 합리적이다, 보볼수 있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함부르크 규칙이나, 또, 유엔 포카본송 협약을 설명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해상운송에서는, 어, 해기과실 면책을 수용하느냐, 안느냐해서 어, 협약의 효용성이 현재까지는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어, 이를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 지금 이 협약의 경우에도 그 3개의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로그 규칙의 기반 위에서 제정이 되었다고는 는 하지만 이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책임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그 운송인이나 화주들이 이러한 원칙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니다 그러나 그이 내용은 책임 한도 이건 또그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인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겠지만은 어 결국은 그 우리가 이 해상 운송 협약이 해이그 규칙이 제정될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영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또 미국의 하트 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영미법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우리가 모든 그관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인인 그 컨시더레이션, 즉 대가가 서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해기과실 면책과 낮은 저가 대량 운송이라는 것이 일종의 대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 있다는 것이 어, 저변에 깔려있는 상태로 이 국제협약으로서 해고규칙이 지금까지 쭉 작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운송인과 화고요 모두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에도 결국 해규과실 면책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게 시장에서 전혀 제대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그 화주, 주 수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원자재만 수출하는 이러한 그 개발 도상국가라든지 해상 물동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만 주로 이 협약에 가입을 하는 형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진국이 대표적인 국가가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국시적도 주도를 했고, 또그 이후에 이것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1999년에 미국의 해상운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고, 하원은 통과시키고, 상원까지 이렇게 올렸지만, 국제적인 반발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그 협약, 그 국, 국내법 역시, 핵이 과실 연체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헤이 비스비규칙의 책임한도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로텔다 협약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1999년 그 해상물건운송법의 예, 을법 제정을 주도했던 어, 미국의 스턴리 교수 같은 분들이 주도해서 이 협약을 만들어 왔고 결국 그 실패했는 원인은 어, 국내법으로 제정했기 을 때문에 국제적으로 동의를 못 받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어, 로텔담 협약을 다시 주도해서 만들게 되었지만 어,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게 그 조화롭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함부로그 규칙이 실패했는 원인인 해기와실 면책을 폐지한 것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동의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과, 이 협약의 재정 과정에, 그 선주 협회에서, 그 비용도 부담을 하고 대표를 파견해서 많이 이제 스타디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선주 입장에서는 해기와실 면책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 그 불리한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입장을 그 선조협회의 입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를 파견하고 그 논의에 참여를 시키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국제협약이 제정될 당시에도 어, 우리 입장이 그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다면 어, 해기과실 면책 폐지 같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주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전 정부 대표도 여기에 좀 동조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어,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은 어, 핵심은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에서 국제협약의 성공과 실패는 아직까지는 핵기 과실 면책을 어, 그 폐지한 경우에 성공한 국제협약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임한도익이라든지 기타 제도를 좀그 헤이그 비스비규 칙의 체제를 최대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인 그헤기가실 면책 페이지가 어, 면책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이 부분에서 어 이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어, 성공한 국제 협약이 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헤기가실 면책을 당분간은 유지를 하면서 책임한도액을 조금 더 인상을 한다든지 현실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다어 다음은 주요 내용 중에서 적용범위와 적용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수령지와 인도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선적항과 양육항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해상운송계약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해상운송계약뿐만 아니라 복합운송계약에 적용될 목적으로 적용범위를 수령지와 인도지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선적함과 양육함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수령지와 인도지 중 하나가 최약국에 있는 운송계약의 적용됩니다 운송계약이 송하인의 공장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운송을 위한 것이라면 적용기간은 문전에서 문전까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적용기간에 대해서 운송인 또는 이행당사자가 운송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령한때로부터 인도할때까지 적용을 하는데요 어, 보통 책임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운송인이 책임기간이 아니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협약의 적용기간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도 운송물을 수령해서 인도할때까지는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책임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해상구간의 어, 운송이 한정되는 1924년 해의규위치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나 1978년 함부르크 규칙과는 달리 적용기간을 6지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존의 3종원 사암, 협약은 해상운송계약이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규였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기간과 운송인의 책임기간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로텔담 협약의 경우에는 어, 운송인의 책임기간과 규칙의 적용기간이 일치한다고 보였습니다. 운송인의책임범위와 적용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운송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 운송물의 수령지와 도착지 법령에서 운송물이 당국 또는 제3자에게 인도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적용기간은 운송인이 실제 보관기간에 한합니다. 어, 계약자의 원칙에 의하여 운송계약이 합의된 보관기간에 대하여 당사자는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용기간의 시작과 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계약에서 처음 적재가 시작된 다음 운송물의 수령 시 또는 최종 양하 완료 전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계약자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용선계약 선박 또는 선복을 이용하기 위한 기타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전기화물운송인과 부전기화물운송인과는 관계없이 운송증권 또는 전자운송기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품운송계약이면 전기선 운송인간 부전기선 운송인과 기타 다른 형태의 운송인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운송물 인도에 있는 데요.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가 운송물을 인도지에서 수하인에게 수령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국제협약에서 당연한 의무기 이 때문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로텔단 규칙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운송인은 목적지까지 운송물을 운송하고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인은 양육하여 인도할 때까지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수령, 적재, 취급, 적부,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유사하지만 적용기간에서 차이가 있어서 해상 구간인가의 유구와 관계없이 운송인이 보관하는 전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가망 능력 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인에게 선박의 항해 중 선박의 가항 능력을 확보와 유지, 선원, 장비, 의상품을 갖추어 유지할 것, 선창과 모든 기관의 확보와 유지,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제공하는 컨테이너의 수령 운송 보관을 위해 적합성 안전 유지, 보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상으로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가항 능력 주의의 의무와 동일하지만 주의의 의무의 이행 기간이 운송을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어,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감항 능력주의 의무의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화인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운송 책임을 일부 경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 상황에서의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운송을 위해 수령한 운송물이 사람, 선박, 다른 재산이나 환경에 위험이 될 때는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조로 줄일 수 있고, 운송인의 책임기관 중 실제로 사람 재산 또는 기타 환경에 유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는 양육 파괴 또는 위험이 없는 물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 또는 이행 당사자는 공동항의에 포함된 인명 또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공동해선행위를 공동 할수 있고, 공동해선행위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운송물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해선 규정은 해상 구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수로 운송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 책임 원칙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인도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는 멸실 훼손, 인도지연과 운송물의 손해를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이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훼손의 원인이 운송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면책사유는 제17조 사항 A에서 M까지 1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기과실 면책을 제외한 것 외에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이그 과실과 화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원래 운송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나머지 두 가지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어,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 대륙법기 입장에서 봤을 때 해석상 송하인의 뭐, 과식이라든지, 뭐, 불가항력이라든지 그래서 원래 면책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어, 법리적으로 봤을 때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계 칙 제17조 제5항은 운송물의 멸실 배상 인도 지연이 가망 능력 주의의 의무 기인한 경우에는 운송물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가망 능력 주의의 의의 기간도 전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 은이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현재 로텔댐 협약을 구조해서 봤을 때 다만 중간 절충하는 입장에서 감항능력주의의 위반의 입증을 송하인 측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만큼은 책임을 약간 견감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는 사실은 어, 면책이 면체, 아닌 감옥능력주의의 규정 자체를 없애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송하인의 책임인데요. 로텔담 규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운송물의 인도의무, 정보 지시 서류 제공 의무, 계약에 일치하는 정보 제공 의무를 송하인에게 지우고 있고요. 어, 운송인이 송하인의 의무 위반에 기인하여 운송을 멸실 훼손 인도 지연이 발생해서 입증하는 송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송아인의 책임도 원래 A급 B-CB 규칙에는 이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법리적으로 이제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이 무엇을 실제 그 적용을 하면서 어, 소송이 있었는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정리해서 구체화 했다는 데 의뢰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자는 운송물의 멸실를선 인도 지연에 대해서 포장당 875SDR 또는 어, 운송물 1kg당 3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하고 로 있습니다. 함부로크 규칙과 비교해도 포장당 5%, kg당 20% 이상을 인상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인 책임협약과 상법을 비교해보면 적용 범위에 있어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선화정권 발행과 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선화증권 발행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함부르크 규칙은 선화증권 발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로텔단 규칙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 함부르크 규칙은 국제 해상 운송에 적용이 되는데, 로텔단 규칙은 해상 운송과 해상 운송을 포함한 복합 운송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상법은 해상 운송과 복합 운송에 적용이 됩니다. 어, 적용기관은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테이클 투 테이클, 즉그 선측 원칙입니다. 반면에 어, 어, D-A-C-K-L, 스펠링이 잘못됩니다. 같습니다. 어, 함부르크 규칙은 포트 투 포트 원칙, 이게 해상 운송인데 수령해서 인도까지이기 때문에 어, 부두에서 인도해서 부두에서 인도해준다, 예, 수령, 수령해서 수령 인도해준다, 이런 개념과로다로텔 어, 규칙은 수령해서 인도까지인데 복합운송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 해상 운송일 때는 포트 투 포트가 될 것이고, 복합 운송일 때는 도어 도우 투 도어가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상법은 도어 투 도어 개념이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책임 원칙에 있어서, 해이비 수비 규칙은, 어, 이와실이 면책되는 수정 과실 책임주의라면, 나머지 규칙들은 다그 순수한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고요. 우리 상법도 수정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해기과실 면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면책사유는 해기 비스비규칙이 해기과실과 화재기타 이제 열거된 내용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데요. 함부르크 규칙은 면책사유 자체를 폐지하고 화재 면책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했습니다. 어, 로텔단 규칙도 역시 면책사유를 폐지했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어, 우리 상법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은 규정입니다. 어, 책임한도에겐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우리 상법은 포장당 666.67 SDR, kg당 2 SDR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함부르크 규칙은 포장당 835 SDR, kg당 2.5 SDR인 반면 로텔단 규칙은 포장당 875 SDR, 킬로그람당3 SDR을 책임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로텔담 규칙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히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선라증권논의 강의이기 때문에 로텔담 협약의 개요에 대해서만 알아봤고요. 어, 오늘 공부에서는 로텔담 규칙의 특징을 그 다른 국제협약 규칙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 1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